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과 다른 더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카메라 두 대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떤 쉬운 이해, 그리고 퀄리티 있는 방송, 더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새롭게 모니터까지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의 모습도 더잘 촬영을 하고 판사하는 모습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4K까지 지원을 하는 어, 웹캠 어, 웹캠 이 앞에 있죠 지금 찍히고 있죠 이 웹캠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과 더 훌륭한 어, 더 도움이 되는 방송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설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물어보시는 주제예요 유튜브의 수익, 그리고 유튜브의 준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 제가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한 비즈니스의 성장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 촬영 준비나 도구들, 편집하는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얼마 전에, 이제, 도나화권 달력을 제작을 했었죠. 이 공지를 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그 입금자명 강수진님, 이 강수진님 입금자명으로 입금을 해주신 분은, 어, 저희에게 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뭐, 댓글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카페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어, 왜냐하면 이제 신청서라던가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입금만 해주셨어요 정말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먼저 유튜브 장비의 어,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제가 처음에는 어, 제가 3년이나 됐잖아요 좀 3년 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그때는 진짜 핸드폰 하나 들고 셀카 찍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상한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떤 고가의 어떤 DSLR 카메라나 어떤 캠코더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핸드폰 하나막 그렇게 들고서 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끌어당김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버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거의 저 말고 거의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3년 전에 거의 유일무이했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인기 많았었던 프로그램이 '끌어당김의 법칙 토크쇼'랑 '부의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어. 제그 유튜브 프로그램이었는데, 잠깐 먼저 이 프로그램부터 보시면은, 밑에 이제 부에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보시죠? 이거 당시에 인기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8,000까지 나왔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성공학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18,000까지면 이제 굉장한 경우죠.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어 보이네요 제키미트 선생님한테 이제 추천 받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트레이너들이랑 이제 대화했던 그런 어영상들이고요 그리고 요 요것들은 야 진짜 이건 변천사들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웃음> 저도 방송 나오면서 아, 이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헤어스타일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썸네일 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보기 이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에 그냥 얼굴만 바로바로 나와 있죠 아주 정직하게 예. 이 요즘에는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클릭하게 쉽게 끄름 보고 싶게 끔름 하는데 정직하게 딱 얼굴만 나왔습니다 요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만 어, 촬영을 어, 주로 많이 했었죠 그 유튜브를 한 3년이나 2년 동안 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저도 그걸 보면서 어, 이 시절부터 함께 하셨던 어,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또 3년, 6년 뒤에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 저희가 모두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듣고 싶은 방송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은 저희 카페나 뭐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기타는 없이 어, 말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380에서 400만원어치가 됐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대체 유튜브로 얼마나 벌길래, 어, 유튜브 장비만 거의 400만원 정도 가까이, 어, 투자를 하는가, 어,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수익에 대한 부분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그번 유튜브 수익들은 제가 이제 세도나메소드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 세도나로 이제 출장을 갔잖아요 세도나 출장 때 인출해 가지고 달러니까 바로 미국에서 쓰려고 인출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장에 있는 금액은 이제 1년간 다시 모인 금액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그 깊고 또 좁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그 퀄리티 있는 내용만 다르거든요. 어떤 아주 이렇게 단순한 내용만 다르는 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적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어, 구독자 이제 6천 조금 안 되는데, 5천이라 하고요. 조회수 500에 5천 정도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달러로 입금하고 다시 이제 출금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이시죠? 1600달러입니다. 1600달러. 어, 1600달러면은 이제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뭐 170만원, 180만원 정도 될까요? 어, 유튜브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어, 수익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특히 제가 이제 장비 값도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 촬영하는 장비 값도 안 나오는 수준인데, 어, 그러면, 어, 유튜브 할 이유가 없는 이유, 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어, 유튜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유튜버는 이제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첫 번째는, 어, 그냥 일반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크리에이터. 그래서 유튜브 이제 정말 광고 수입이 목적인 사람들이죠. 재밌게 영상을 찍어, 찍어가지고 찍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유튜브가 있냐면 비즈니스 유튜버가 있어요. 비즈니스 유튜버.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유튜버가 원래 하는게 본래의 목적이었던 건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이러한 부분이 있고 소개를 하고 더 알리고 그리고 더 많은 또 고객들도 창출해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지금은 이제 어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직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의사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뭐그 다음에 뭐 세무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성공 트레이너 같은 이제 특... 아주 특별한 전문직이죠. <웃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용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 사업을 엄청나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사업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한번 찾아, 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유튜브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작정 회사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무작정이지 서프 하나 믿고 나왔잖아요. 석세스 프린스플 하나 믿고 나왔어요. 일단 석세스 프린스플대로 내가 실제로 이걸 실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모범을 보여주겠다. 그럼 제가 직접 이거 실천을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서프를 하나 믿고 나왔는데 막상 어떻게 알릴 것인지 아무런 사실은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레이닝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근원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관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감을 통해서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곧바로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그 이사님들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들의 강의를 다니면서 기업 강의에서도 이제 매출을 올리게 되었죠. 그럼 제가 2018년도에 매출이 얼마, 얼마나 얼마 되었는가를 한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연매출 얼마였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두예 두두 두두. 사실 저도 1인 기업인데 1인 기업 치고는 뭐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어, 금액입니다 음 하지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뻥이죠 제가 나올 때 빚이 한 4천 정도 있었습니다 <웃음> 예, 빚 4천 예. 그리고 정말 뭐 이제 그 어디에서 뭐 제가 뭐 투잡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뭐 다른 잡을 갖고 이거를 뭐곁다리로 하고 있는데 저 진짜 딱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 만들어낸 어 성과적 어 유튜브와 함께 이런 비즈니스 성장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분들은 그 광고의 어떤 수입에서 보는데. 저는 그 비즈니스의 성장까지 합치게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입은 거의 1억 원이 넘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나오는 그 수익도 어떻게 보면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나오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광고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에요. <웃음> 유튜브 수익이 광고를 봐야지 나오거든요. 정말 광고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신다는 게 놀랍고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어떤 그 유튜버나 이런 분들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저도 그 분들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저희 트레이닝에 또 함께 해주셔서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 어, 지금은 어, 대부분의 분들이 어, 정말 이제 안심하고 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서프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때 많이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잘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 의 문화에 좀 막혀 있는 것도 많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또 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정말 한국 문화에 맞 도록, 워크북도 만들어내고 제가 책도 계속 펴내면서 어, 사람들과 함께한 결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 우리 서프에서 삶의 일 7가지 영역이잖아요. 삶의 일 7가지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그 어떤 돈적인 부분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여가, 성장이 있어서까지 이렇게 많은 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공 사례들도 제가 이거 그 축소, 은폐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 이거 진짜 이것만 말씀드려도 이거 진짜 실화야? 막 그러시거든요. 진짜 정말이야? 막 그러시는데 사실 이거 축소된 거예요. 어 이건 제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 막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유튜브에 수익을 만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성공 사례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또 보답을 할수 있을까. 저희 이제 사무실에 언제든지 사실 또 이제 들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들리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저랑 이제 담소로 나누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화건에 대한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건을 할때 내가 하고 있는 화건이 효과가 있는지 나한테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잠재식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제가 이제 이전에 제이 말씀드린 게 이제 청개구리 효과거든요. 청개구리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화건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개구리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점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화건을 하도록 제가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건을 할때 무작정 한다.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리셔서 제가 이제 화건을 또 점검해 드릴 수 있는 게 어, 여러분들의 또 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광고를 통한 수익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성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가진, 가지신 진가 분들이 그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유튜브에 많이 뛰어들고 어, 계신 편이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는 유튜브에 대한 어떤 투자도 사실은 이게 10배, 10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아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면서 홍대 입구에 저희 사무실 들릴 때 지나가실 때 들리시면은 제가 이제 차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학원도 정말 받는 최고의 학원 단시간에 효과를 낼수 있는 학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내 내